이거 액젓 아니야, 액젓 아니야. 어, 뭐야, 그거? 와! 뭔데? 응? 어? 뭔데? 봄날이, 따뜻한 봄날이 되니까 아, 상큼한 어, 나박김치를 담아서 좀 먹고 싶어갖고 오늘 메뉴는 나박김치 담을 거야. 고춧가루를 먼저 좀 이렇게 물에다 불려놔야 돼. 고춧가루를 이렇게 불려놓고 뿌르라고 알배기 배추 이게 딱 하나로 나박진 담을 건데 이거 하나 해도 많아 또 무도 넣고 해야 되니까 와 멋있다 와 대박 멋있다 엉키가 엉키가 엉키가 서로 손 잡고 있네 응? 손에 손잡고 심지는 응. 왜 버리게? 이거? 아니 저거. 그거? 저것도 잘라서 넣으면 돼. 그러니까 응. 심지가 맛있잖아. 응. 영양, 영양도 제일 많아. 응? 영양도 제일 많다고 어, 이게 영양이 많아. 어, 무심지가. 응. 또 넣을까? 응. 어. 무 무는 넣고 싶은 대로 넣으면 돼. 이 나박김치 담는 무는 좀 이렇게 얄팍하게 썰어야 돼. 두고우면 맛이 덜해. 그 다음에 피 이거 파프리카 반 개씩 왜냐하면 파피루카가아 영양이 많으니까 이쁘라고 색깔별로 여기서 오이도 넣는데 오이는 이좀 이게 여기 나박김치까 싱거우면은 오래 두고 먹으면 약간 물눌라 그래서 오이는 뺐어. 쪽파 향긋하고 라 미나리, 그다음에 고추 씨를 이렇게 털어내야 돼. 될수 있으면. 배에, 배를 갈아서, 어, 국물, 국물을 넣을 거야. 그래야 이 배가 들어가면 확실히 시원하니 맛있더라고. 무도 한톤만 넣고, 이 무가 들어가면은 처음에는 좀 국물이 아린 맛이 난것 같, 나데 익으면은 아주 맛있어. 그래서 물을 좀 넣어야, 넣어야 돼. 양파도 하나 정도? 이게 예, 지금 양파가 선택 안 좋아서 내가 이렇게 해놨는데 하나 정도 넣으면 돼. 양파가 하나 걸렸나? <웃음> 이제 안에 들어가서 응. 물 부어주고, 물은? 이게 살이 탄데 조금 냉기, 냉기고 부어볼게. 국물이 너무 많을 것 같으면 좀 냉겨야 되니까. 여기 봐, 잡아봐. 응? 잡고 있어. 좀 부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안 돼. 이건 걸려야 되는데 이렇게. 부서지 전사 부스쓰겠어응 음. <웃음> 그러면 국물이 찌꺼기가 많이 남아. 되게 안걸러신 이게. 아 이게 조금만 속터져서 못 와봤어. 속터져서 어? 못해. 그러니까 이제 자꾸 저다 하게. 안 나도 나도. 계속 터지는 짓을 해. 아왜 이렇게 한번 될줄 알았더니 음. 안 되네. 명을 재촉하는 그런 <웃음> 짓이에 그게. 그래. 아큰거 묻히기 싫어가지고 결국 두 개에다가 묻히잖아. 큰거 묻히기 싫어서 그냥 조금만 더 하니까 안 되네. 여기 나 이제 큰데도 하니까 마늘 이거 생강 생강 한한 숟가락 정도 마늘도 한 숟가락 같이 커이렇게 걸리지 넓은 더 이렇게 걸리기 좋다. 응. 이고춧가루 씨가 그얼름에 좁으니까 백히니까 안안 나가네. 아 찌꺼이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 음. 이제 이게 다 들어가면 국물이 맑지가 않고 건쭉하니까 이게 걸러야 돼. 아깝네. 응. 걸리긴 아까워. 한 숟가락 줄까? 아 주지는 마. <웃음> 한 숟가락 먹어. 먹어. <웃음> 뭐할때 넣을 수 없나? <웃음> 밭에다가 응. 다 뿌려야지. 이제 맑아잖아 이거. 음. 응, 아, 이거 액젓 도니 액젓 아니야. 어, 뭐야 그거? 와. 뭔데? 응? 뭔데? 이거 매실이야, 껐다 하면이거아 매실? 어, 큰일 날 뻔했네. 아, 진짜. 어제 국물이 껄쭉해. 어. 우와 <웃음> 매. 액젓, 멸치액젓. 이게 한컵 이백 밀리. 한컵 200ml, 붓고 나머지는 소금으로 간 맞춰야지. 여기 물김치는 적국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시원한 맛이 안 나, 깔끔하지 않아. 소금. 이게. 원래는 밀가루, 밀가루 풀을 연하게 써가지고 담는 건데, 오늘은 밀가루 풀안 쓰고, 그냥, 어, 배 집이 들어갔으니까 그냥 담는 거야. 밥풀도 안 넣어도 되나? 어, 밥풀도 안 넣는다고? 김치 밥풀 안 넣어. 아, 원래는? 아, 어. 이게 밀가루 풀을 넣으면은, 좀, 음, 빨리 익어. 근데 이게 국물이 좀, 처음에는 좀 빡빡하게 그렇게 담아야 돼. 숨 죽으면은 국물이 생기니까. 밥을 음. 다, 다 넣는 거야, 이렇게. 너무 국물이 적네 아까 좀 냉긴거 이거 보면 400ml야 아니 400... 아니 사, 4리터 해놓고 <웃음> 양념은 여기 다 들어갔으니까 간만 맞추면 돼 이정도면 딱 좋아 4리터 5리터 들어갔어 물이 적국 100ml 더 넣어주고 소금을 한번 돼. 고소 정도 굵은 소금이에요? 이거 굵은 소금 아니야. 한번한번 볶은 소금. 꽃 소금인가? 응, 꽃 소금 아니한번 볶은 소금. 한번 구운 소금. 국물을 이제 많이 먹고 싶으면, 응? 어? 국물을 더 잡아도 되고 이게 숨죽으면 이제 딱 적당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밥도 말아 먹고 이제 봄에 입맛 없을 때 그냥 요 국물하고 또좀 먹으면 새로운 입맛도 생기고. 나박김치를, 이렇게 담았습니다. 먹을 때 깨는, 깨는 먹을 때 이렇게 위에다 살살 좀 뿌려가지고 먹으면 돼요. 지금 넣으면은 깨가 퉁퉁 불어가지고 밑으로 다 가라앉히더라고. 그래서 안 넣을 거예요. 맛있겠지? 응, 네, 네, 맛있겠네. <웃음> 익어야 되잖아. 응, 어, 좀 익어야 돼. 이거는 음. 안 익어도 먹어도 돼. 싹이거게 숨만 죽으면 먹어도 돼. 바로. 당근 안넣어 설탕을 조금 넣을까? 매실을 넣으면은 저기 이게 배추가 물릴 수가 있으니까 내가 매실 안넣어 설탕만 조금 넣어보자 약간 단맛이 있으라고 설탕이 하나만 이 간은 이제 본인에 따라서 입맛에 맞춰서 어, 하면 되니까 아, 싱겁게 드고 싶으면 싱겁게 하고 좀 짭짤하게 하고 싶으면 짭짤하게 하고 통에다 넣어볼까요? 이게 어 통하고 이게 딱 맞냐 어응그말할줄 응, 알았어 <웃음> 야, 어? 야 어? 응? <웃음> 이렇게 맞힐래도 못 맞히겠다 어떻게 딱 맞냐 그냥 했는데 음, 왜그말안 응. 하나 했네 <웃음> 나 이러면 되게 기분이 좋아 뭐 <웃음> 나무만 또 조금 한 통에 넘겨야 되잖아 음. 근데 이렇게 딱 맞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 내가 했어 해, 내가 했어도 근데 그 밀가루 풀을 안 넣어서 국물이 막잖아요. 이래서, 이러면 국물이 깔끔하면서 빨리 안 익어. 밀가루 풀을 넣으면은 빨리 익더라고. 아무래도. 이렇게 맛있는 나박김치를 안성했습니다 하루, 하루 좀, 하루 정도 실온에다 놔놨다가 냉장고, 김치냉장고 넣으면 딱 알맞아요. 먹기도. 그러면서 이제 먹으면서 이제 서서 조금씩 익는 거야. 아주 처음부터 너무 익으면 나중에 너무 익어버려가지고 안 돼. 약간 간만 이렇게 뵐 정도로 하루 나갔다가 냉장고 넣으면 돼요.